네,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가 30도 식으로 자른 거거든요. 원 음. 그러면 일단 여기가 0, 여기가, 여기가, 어, 여기가 9 0니까 2분의 8이죠. 네, 여기도 그러니까 2분의 8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8이죠. 네, 기거가 8이 될고 그럼 3분의 8이니까, 자, 아, 2분의 3파이니까, 그래, 네. 2분의 3파이가 있을 거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네, 여기가 여기가 있죠. 네, 그 i g n sign s i g 요 sign s i 는 n sign sign sign sign s 여기가 s 도 g 요 sign s 0면 y는 0점 그래서 여기 sign sign 하고요. n s 2분 n sign sign sign s 그 g n sign s 0 g n sign 요0 g n sign sign s 점 g n s 이 g n sign sign sign s 제 g n sign s i 점 n s i g 다시 이렇게, 안 돼요. 걔는 코사인 나오는 낙상 그래프는 나오 네, 사인그프는 네, 코사인 그프는 우리가 x인 거였죠. 네. 이걸 그때 저 원을 네. 계속 이렇게 면서 보면 시계 돌수 있는데, 네. 안 돼서 잘할수 있어. 영도일 때는 여기잖아요. 이까 그러니까 x가 네. 1이겠죠. 네. 이걸 찍어주고, 이번의 네. 파이일 때는 x가 0이죠. 네. 그리고 파이일 때는 마이스 1이 될 거고요. 음. 네. 다음에 네. 이분의 3파일 때는 또 0. 음. 난 다시 파이 올라갔을 땐 2가 응. 1이 되겠네. 음. 그래서 그그 그래.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여기 쓰다. 그래서 여기가. y는? 사인 세타 여기는 y는? 사인 세타 탄젠트 음. 그래프를 그려줘야 하겠죠. 네. 네. 이 친구는 그 중간중간 끊기는 장들이 하나씩 있어요. 음. 2분의 파이랑. 이 분의 3파이가 끊기는데 어떻게 끊기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2분의 이 점들을 가져와. 이 점과 한없이 가까워진 음. 친구거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저 y는 t r a 세타. 음. 일단, y는 4인 세타는 주기는 음. 보시다시피 2분의 파이고요. 음. 그 다음에 치역은 음. y가 마이너스 1부터 y.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1까지 되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입니다. 코사인 음. 어, 세타는 주기의 파이구요. 지역은 음. 7, 마이너스부터 네. 1까지. 음. 그리고 마이너스 3든지 음. 세타는 주기의 파이구요. 지역은 음. 실수 전체입니다. 그럴 때는 정의역이... 군분군 분도에 도전자마자.